제 음성이 뭐 듣고 싶어서 AI 방송이 아니라 직접 방송을 해달라 직접 얘기를 해달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얘기를 한번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제가 뭐입 한번 띄면 20분 30분 중계 뭐 라이브 방송 해보면 3시간 4시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별로 안좋아 하는 사람인데 뭐든지 한번 해보면 하다 보니까 그래서 AI로 해서 중요한 얘기들만 변동된 내용인들이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킬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보다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 뭐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TV 뉴스에는 좀덜 나오는 편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대란 개념으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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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분양 아파트들이 대란이 나야지 사실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현재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주택자의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뭐 자재분들이 일을 하러 오는데 뭐 아파트 구입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생각외로 아파트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아파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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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아는 내용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6개월 7개월 전에 제가 아파트 불났다로 한번 올렸는데 공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뭐 다른 매체들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죠 뭐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돈이 11조가 풀려서 돌 것인데 왜 미분양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도 뭐 저희끼리 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11조가 돌든 뭐 20조가 돌든 간에 그게 아파트로 다가는 돈도 아니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저번에 한번 올려 드렸지만은 대구가 미쳤다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보상금에 돈이 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외지로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상가나 다가구주택 고액의또뭐 아파트 사고 싶어서 사는 분들은 또 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동향은 대부분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예 소문이 날 정도로 유스에서 다 같이 때려 주죠 너도 나도 아파트가 폭락할 것이다 뭐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뭐 지금은 상승세에서 0% 로보압세를 이루고 있는데도 뭐 다양하게 뭐 매체에서 때려 줍니다 그렇게 때려 주기 때문에 실제 그런 정보들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보들도 보시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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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가주택이나, 뭐, 상가, 이런 걸또 찾는 분들은 또 어마어마히 찾아요. 그런데, 비싼 걸 찾는 분들은 얼추 뭐, 위치가 맞으면 바로바로 바로 계약이 되지만, 어, 좀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을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방송 하나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쪽이 일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는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제가 보면, 뭐, 통화도 저도 해보지만, 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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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 생각을 해서 지나 찾는 거고요 물론 저도 업체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뭐 아파트 대란 뭐 미분양 대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말에 요새 뭐 현수막이 많이 붙어져 있는 걸 더욱 더볼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현수막이 더 많이 붙었다 현수막이 막 주말에 더 마마에 붙었다가 다시 저녁에 다 뛰죠 그렇게 해서도 또 유튜브를 안 보거나 인터넷을 안 보는 분들은 또 구입을 합니다. 조직 분양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 그런 조직 분양에 사실 수수료를 많이 주면서 그렇게 하는 뭐 대행사나 대대행사 뭐 아파트 매매 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소진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인 분양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까지 조직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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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동구 마찬가지 뭐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에서 규제 지역을 풀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 규제 지역을 주민들은 풀어 달라고 얘기를 안할것 같습니다 누가 풀어 달라고 하겠습니까 업체에서 풀어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구시 관계자도 인터뷰를 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음성 변조가 됐더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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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구 예를 들면 3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2억이 되고 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만큼 뛸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마케팅 비용에서 어느 정도 뭐 돈이 일부 나갈 수도 있고, 재개발에서 돈이 뭐 나갈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진이란 말이죠. 그 마진을 많이 주고 이제 사기가 싫다. 뭐 그런 내용에서 대부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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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뭔가 규제를 완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대구에서 시민들은 완화 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좀 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거래가 안되니까 <웃음>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 거래가 아예 올수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뭐 유튜브 광고를 하든 로그 광고를 하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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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번에는 뭐 유튜브 라든지 이런 시대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도 브랜드 차원에서 그런 조직 분양 보다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통으로 빨리 털수 있으면 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아 파트를 이런 전문적으로 뭐 계속 올리는게 아니고 제가 올려야 될 것은 뭐 신축 상가주택 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유튜브를 뭐 올리고 그랬 그래 했었는데 그가 할 정신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신경을 좀 못쓰는 것 같기도 하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왜 예전처럼 그렇게 안올리고 자꾸 뭐 ai 뭐 읽어주는 것만 올리냐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 직접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지만 뭐 아파트는 뻔하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아파트 뭐 대란은 올 것이라 대부분 예측하는 분들이 태반이고 부동산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결급혀봤거나 옛날 두산이부나 SK뷰 대우 트럼프 사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 부동산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래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예전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오면 더욱 더 부동산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지지 않을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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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유튜브에 기사만 좀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파트 기사 내용은 사실 뭐뉴스 인터넷 뭐 사실 눈이 침침 하니까 요즘 폰으로 많이 보죠 그 기사들이 눈에 잘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다 편하게끔 a i 로 해서 듣는 뉴스로 그렇게 올려 드리는데 뭐제단은 제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뭐 성의가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아파트는 이제 뭐 시작 단계 입니다 시작 단계기 이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안되겠나 그리고 모든 뭐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온 내용들이 뭐 대구의 인구가 줄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다 인구도 줄고 아파트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이 없는 분들도 생각 외로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예전에 다, 제가 예전에 올리던 내용들인데, 물론 예전에 영상들이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찾는데 한계가 있어요.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주간이든지 아니면 뭐,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영상이 다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거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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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이든 투기과열지역이든 대구가 어떤 규제지역에 묶여있어서 실수요 위주라도 팔려고 해도 팔리는 사례도 있고 사실 금액을 좀 낮추면 쉽게 팔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구축들보다는 신축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는 뭐 3억대 정도의 아파트 32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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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거 보기도 싫어서 바로 막 전화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저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엄청 좋아졌죠. 예전에는 뭐밤 늦게 새벽에 뭐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까지막 전화를 했었는데 뭐 이제는 인터넷 딱 쳐도 아파트 동향이라든지 아파트 전망이라든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든지 뭐 대구에 대한 것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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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런 내용들이 저도 뭐 아직 올릴 만큼 의 아직 뭐 변화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 아파트는 무조건 좀 지켜보시고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아파트를 얘기하기 전에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영상 외에 오늘 영상을 찍는 김에 다 찍어서 한꺼번에 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